2002년 팀 창단 이후 2007년 여자고교대회 우승 2007년 2010년 여왕기 우승 2008년 2009년 전국선수권대회 우승 2016년 전국체전 축의연맹전 전국선수권대회 상관왕의 위협을 달성하였고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우승 어, 그리고 2020년 어, 제28회 여왕기 우승하는 등 어, 여자 어, 고등학교 어, 축구의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. 이 학교가 배출한 어, 선수 중에는 어,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민아 선수 어, 최예슬, 황아연 선수가 국가대표로 어, 활동하였으며 2010년 U17대회에서는 어, 결승전에서 김아름 선수, 어, 골키퍼로서 김민아 선수 그리고 오다혜 선수가 크게 활약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. <웃음> 아, 오늘 친선 경기를 하게 될 헤어룸 클럽은 바로 옆의 양덕 2구장에서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조기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. 연령대는 30대부터 60, 70대까지 다양하며 회원은 80명 이상 되는 규모가 큰 동호회입니다. 모두들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체력과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. <chest formidable>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남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 <웃음> 예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1학년 선민입니다예 <서비스입니다>. <웃음> 이민아 선수가 이어 든든한 이곳 출신 맞죠?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. 어학년아 삼학년. 그래. 아,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선수들이 훈련을 실전같이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. 회장님. 아 예. 야, 오늘 시합 하는 건데 동상 촬영하려고 왔거든요. 아, 하도 <웃음> 한김 뛰지 와야. 예. 아니 뭐요? 촬영 좀 하고. <웃음> 에이, 오늘, 오늘 각오 한마디. <웃음> 뭐, 우리 그, 저, 저 회원들 전부 다 <웃음> 재밌게, <웃음> 즐겁게 운동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났어요. 예? 오늘 회원들 많이 났어요. 예, 뭐, 그런 대로 뭐좀 있으면 나오고. 에. 나중에 힘 담겨보세요. 그, 전자전자역으 선수들하고는 잘 차요? 그, 일년에 한 두세 번씩 차요, 우리가. 에. 에. 이 학생들이지만 슈팅 파워가 상당합니다.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지만, 그래도 시합을 앞두고 여러가지 조용을 <웃음> 하고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이팅이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전자예고 선수들도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. 야 드디어 킥오프 되었습니다. 어요정구 학생들이 기선잽을 위해서 라인을 많이 올렸네요 경기가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. 오른쪽 잘봤습니다. 크로스 슈팅까지 아 아깝습니다. 살짝 은나가네은아이번에도백분만좋았으은 들어갈 은 있었는데. 위가 슈퍼 세이브에 한골을 막았습니다 아두 명이 딱 커버를 하네요 자, 그러면 올라갑니다 음. 15번 선수, 어, 오늘 몸놀림이 좋았는데, 결국 한골 뽑아내네요. 고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. 드디어 이거 출발 시켜, 출발 시 오른쪽에 잘 빠졌네요 어, 자, 수비를 따돌리고 계속 들어옵니다 골인 아, 힘과 스피드 결정력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네, 이번에도 9번 선수네요 어, 지금 줘야 되는데 아사이드에 걸리기 했지만 아주 잘 들어갔어요. 좋습니다. 이제 골파 컵백 슉이 아, 그래도 걸렸네요. 슈팅연습 제대로 하더만 바로 한골 들어갔습니다. 아, 멋진 슛. 또 그분이죠. 음. 수술 새골 새골 어어갔지 새골 골골 어, 세골. 누가 새골 넣었네. 표지 골골 표지 수 표지야. 표지 어. 어 새골이 갔어. 션이 포드야? 아니요. 이름아. 멘즈드요2 3분 음, 이름. 이름. <웃음> 어. 표지수. 아 그게 되겠다. 예? 예. 응. 가지고 형을 빈다. 오늘 양팀 선수 모두 수고하셨고요. 아주 활기차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전 화이팅!